독토리 친구들 안녕하세요. 오늘 정말 귀한 분 모셨거든요.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웃음> 바로 제가 도와드릴게요. 실례지만 지금 모숙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? 7년 정도. 됐어요. 7년이요? 네. 그럼 머리는 어떻게 받으세요, 평소에? 뭐 여기서 도움 받을 때. 네. 아, 도움 받으실 때 있으세요? 공사 단체가 나오셔서. 네. 네. 네. 그 혹시 원하시는 스타일 있으세요? <웃음> 그런 거 없으세요? 네. 제가 알아서 예쁘게 해 드릴까요? 예. 네. 네. 알겠습니다. 길이더 짧게 해릴릴까요멈출까요 아, 그래그요 <웃음> 알겠습니다 식사 문제로 불편하신 거요 아, 요 식사는 그렇게 먹고 래요 아, 그어요요 아, 그래요? <웃음> 알겠습니다 배모셨을 때 머리 엄청 수많으셨었죠. 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떠세요, 선생님? 마음에 드세요?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공사 나왔는데 저희 같이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세요 네. 그분들이 선물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네.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. 잠시만요 아, 네. 근데 진짜 너무 멋있으시다 <웃음> <웃음> 이거는 이제 편하게 주무시는 매트고요 네. 절대 뺏기시면 안 돼요 네. 네. 아시죠? 순차하지 네. 않도록 네. 가정하시고 네. 이건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기능성 옷이에요. 여름에 더우시니까 네. 그 입으시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네. 약이랑 마스크부 네. 준비해드렸거든요. 네. 그 칫솔이랑 치약이 네. 굉장히 많이 들어있으니까 네. 치약 관리 잘 하시고요. 네. <웃음> 네. 어떻게 <웃음> 네 좋아요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잘 쓰시고 절대 뺏기시면 안 돼요. 네. 어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네 구독자분들,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어, 오늘 잘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셨고 이건 제가 혼자 한게 절대로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영상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 프로젝트와 같이 함께 하고 싶으신 많은 기관과 저희도 주변인이 있다면은 여기 아래쪽에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은 제가 회신을 드려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역 말고도 전국에 계신 노숙자분들과 도움이 필요하신 다른 분들께 저희가 도움이 닿는다면은 어, 그날까지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강연아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뿅. 혹시나 뭐 땅바닥에 머리카락이 떨어져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여기는 바람이 일단 들어오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소를 깨끗하게다 완료를 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안 잘려서 할게 없었고요 아주 깨끗하게 <웃음> 했으니까 <웃음> 걱정하지 마세요